음, 예, 그래서, 무슨 말을 한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그, 어, 그, 어린이집 때부터, 이렇게 음. 영어에 집중하고, 음. 영어를 계속 준비하면, 그게 위험한 것인가. 음, 어떻게 생각해요? What do you think? 저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를 간단하게 혹시, 어, no, 영어로 말하면, 어허. Uh -huh. If you had a kindergarten, would you, Send them to language institute. h m m s what you're talking about. If y 그 u have a child, you're going to send it to n h That's right. How about you? Yes. Of course, yeah? Yes. Uh -huh. It doesn't matter.